제대로 해볼게나찍지마요 아, 아, <웃음> 캐럿 놀린단 말이야. 내가 <웃음> <그냥 웃음> 일잘로 가서 게 됐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에 <목소리도>